억지로 데리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의사를 들어줄 것인가? 세상의 의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무조건이라는건이 세상에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의사를 물어봐라. 네,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채현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Q&A 시간입니다. 질문 주세요. 제가 예전에 비숑 친구랑 산책을 다닐 때는 꼭 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비숑 친구는 겨울에도 집 안에서 우풍이 들어오는 곳에만 갑니다 난방을 하면 너무 더우니까 밖에 나가서도 막 그렇게 추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세상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요즘 산책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예전에는 옷을 들고 줄만 딱 들면 뛰쳐나오던 아이가 이제 고개를 돌려버려요 고민을 해봤어요 억지로 데리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의사를 들어줄 것인가 세상의 의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동물은 작은 동물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피당 채표 면적이 클수록 열을 많이 뺏기게 되고 더 추위를 많이 탈 수밖에 없어요. 부피당 채표 면적이 큰 동물은 작은 동물이겠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는 부피가 이만한데 이 부피를 싸고 있는 채표의 그 피부는 부피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뭐 쥐들 보세요. 부피가 이만한데 표면적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부피당 채 표면적이 훨씬 더 커지면서 내 열을 뺏길 확률이 높아지면서 추위를 더 많이 타는 거거든요. 세상 얘기 같은 경우는 3.5kg에 만져보면 지방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얼마나 춥겠어요? 온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소, 중, 대의 위험한 온도를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이는 표처럼 소형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에서 5도 사이 내려가면 조심해 주셔야 돼요. 중형경 같은 경우에는 영하 4도부터 조금 위험하다라고 해서 영하 9도보다 더 내려가면 이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 대형경 같은 경우에는 한 영하 10도부터 위험하다라고 봐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표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괜히 자기가 싫다라는 걸 억지로 했다가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거나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 것 같아서 하루 이틀은 좀 참아봤어요 왜냐면 몇번 억지로 나가봤더니 나가자마자 들어가세요 한 이틀 정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3일 뒤에 줄을 들면 후다닥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나가요 이런 아이를 딱 키워보니까 느끼는 게 무조건이라는 건이 세상에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의사를 물어봐라 너무 뭐 건강에 영려가 될 정도로 안 나간다 그러면 그때는 몇 번은 좀 이제 억지로 데리고 나가겠지만 매일매일 싫다라는 걸 억지로 데리고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어, 그건 나가야죠. 그거는 의사를 물어보다 보면 나가자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왜냐면 싸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이라도 배변만 하고 들어오려고 한다? 들어와 주시면 돼요. 억지로 넘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웃음> 그럼 원래 산책을 한 시간 하던 아이들이 밖에서 막 10분, 20분으로 줄어버리잖아요? 그럼 남은 에너지를 집에서 열심히 풀어줘야 돼요. 노즈워크도 있고요. 아니면 보호자랑 할수 있는 터치 코이파이브를 이용한 똥개 훈련. 집에서 가장 끝에서 끝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놀러 플레이 저희 어플 만든 거니까. 할수 있는 DIY 토이나 교육 영상들도 있거든요. 교육은 절대로 훈련이 아닙니다. 이거 막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머리 쓰는 거 은근히 에너지 많이 소모돼요. 여러분들 이 시험 공부할 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왜 피곤해요? 사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머리 쓰게 하고 보호자랑 소통하면서 하는 교육들이 강아지들 되게 피곤하게 만들 수 있어요 피곤한 게가 행복한 게니까 산책이 필수라고 해서 다 견종도 다르고 개체마다의 추위에 견디는 능력도 다 다른데 남들이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할 필요는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자 그리고 남은 에너지는 집에서 우리 보호자와 함께 주지기이나 놀이 교육 같은 거나 활동 등을 통해서 풀어주자 그걸 도와주는 게뭐 네, 놀로 어플입니다 네, 이제 진짜 겨울이 저도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햇빛도 많이 못받고 세로토닌 합성도 저하되는 것 같고 날씨 추우니까 막 근육도 뭉치고 우리 반려견들에게나 우리한테나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한다면 곧 따뜻한 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